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오토바이 운전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지되었다면 상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6 가단 528550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쟁점 고지의무 위반 여부 계약 중 알리의 무 사항이라는 문서를 보면 망인은 위 선택지 중승용차에만 V 표시를 하고 오토바이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이륜 자동차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건의 신호 또는 지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망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오토바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운전하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망인의 오토바이 운전 여부는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망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은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준비 서면이 원고들에게 송달된 2017년 11월 29일 적극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입니다. 상법 제655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다 원고들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인과관계 부존재 여부, 선행 차량이 망인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과 그에 이어서 선행 차량이 넘어져 있는 망인을 역과한 사실은 모두 하나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진행된 일련의 과정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그 전체가 일체로서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지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망인은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그 결과로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고지의무위방과 교통상해로 인한 사망이라는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조금이라도 규제할 여지가 존재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